미친 다고아 아니구나 깨는 게 아니구나 지금 아 미친 근데 일리다는 왜 만년 동안 야수를 못 해본 거예요? 상리고 놀고, 고 놀고, 고 놀고, 놀고, 고 놀고, 놀고, 놀고, 이 답기노스답답답기노스답답 100% 답답답헛헛헛헛헛답답답답헛헛헛헛헛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 <웃음> 100%. 100 <웃음> <웃음> 아, 나 이거 진짜 처음 해봤어. 이거 240분 <웃음> 코로나가 좀 완화가 돼가지고, 만약에 옛날처럼 이벤트도 많이 할수 있다. 옛날에 진짜 그 얼마 재밌었는데, 하스스톤 친구들을 뭐야? 이거 야, 이펜 뭐야? 이건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이거다. 오늘은 근데 이제 잭 매달 봐, 메달 그러니까 어차피 무조건 메달 다. 악마 악마 멀롱멀롱 나가 나가 내가 이겼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따로 연락해서 만나고 이런 거보다 맨날 맨날 봤어 <웃음> 이거 진짜 레전드네 다았다어 누구 할 만하다 뭔데어 미쳤다 이이와 지렸다, 대지의 정령 나왔다. 이 게임을 완전 뒤집어 놓으셨다. 아, <웃음> 개날모. 나나 <웃음> 죽고 싶어? 나 아나콘드라 있어. 뽑아, 뽑아, 뽑아, 뽑아. 아, 뽑아, 빨리. 아니, 잠깐만. 드로우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렇게 뽑았는데? 어,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잠깐만. 킹능성 있지 않나? 고라 아니 우딜 감이 전체를 먼저 썼어.